엄만 줄 알았지 누나야 엄만 줄 알았지 누나야 안녕. <웃음> 표자 식이아 시내 안녕, 안녕 아 귀여워 안녕 기 빨라 진영아 잘해줘서 엄마가 없어 오, 엄마가 없어 우리 뚱뚱뚱뚱 보고 우리 우리 진영이 왜더 뚱뚱해졌어 이게 뭐야 이게 와아 미안해 미안해 아. 흐흐 <웃음> <웃음> 치즈 색깔 고양이. <목소리> 내로야 밥 줄게. 숨지시게 뭐야? 야니똥 네 처음보냐? <웃음> 너 먹을까? 츄루? 추루? 츄루! 추루. 츄루야! 신기한 녀석이네. 고양이가 츄루하는 거 처음보네. 니음음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굽어 뽀리 굽어 보리, 굽어 보리, 굽어 보리, 굽어 뽀리열어보열 굽어 보리, u 나 갈게, 안노. 응. 나 갈게, 안노. 배로야, 안노. 나 갈게, 안노. 나 간다, 안노.